만약 비명계가 정신을 차리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들의 숫자가 28명을 넘어서 30명 또는 40여명이 된다면 그래서 결국 이재명이 구속되는 것을 못 이긴 척 용인한다면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이번에도 또 한번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재명의 구속이 이루어진다면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이것을 가장 아쉬워하는 쪽은 아마도 국민의힘 당일 것입니다.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이재명은 이게 꿈인가 악몽인가 비몽사몽의 시간을 보내다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정신을 차리고 선거에 떨어진 지 22일이 지난 3월 말 송영길에게 측근 몇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이재명과 송영길 간 모종의 미략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송영길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고, 그로부터 두 달여가 지난 5월 어느 날, 송영길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가 이재명의 것이 되었을 때, 비로소 두 사람 간 뭔가 큰기벤테이크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의심은 사람들 가운데 확신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검수한박 법안이라는 방탄복에 국회의원이라는 이중방탄복을 입게 된 이재명 게다가 민주당 당대표라는 막강한 권력까지 갖게 된 것입니다. 송영길은 자신이 오세훈을 이길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기꺼이 서울시장선거에 도전하는 길을 선택했는데 송영길은 이재명에게 도대체 무엇을 받았길래 자신이 평생 갖고 온 사선고지를 달성한 지역구 계양구를 이재명에게 양보했을까요 국회의원이라는 방탄복이 절실했던 이재명 그것을 산뜻 이재명에게 양보한 송영길 백번 양보해서 이두 사람간에 눈물겨운 우정이 있었다고 보고 싶지만 그게 이재명이라면 어디 그 순수함이 믿어져야 말이죠 안그렇습니까 요즘 이재명은 그때 송영길이 계양구를 물려주지 않았더라면 지금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체포특권이라는 국회의원의 방탄복을 입은 그가 이번에 청구된 구속영장 에 총알을 막을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 방송의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 겠지만 지금의 정치적 환경이 그다지 이재명에게 호의적이지만은 않다는 의견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있어서 불체포특권이 만능인가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이 간과하기 쉽습니다. 어느 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효력을 발휘하는지부터 먼저 살펴본 다면 이렇습니다. 첫째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해당 국회의원의 범죄 혐의 가 불분명해서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 둘째 해당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인간적으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 했고 그가 충분히 신뢰를 얻어 왔던 경우 셋째 여야의 극한 대립이 존재하고 여당이 단순히 정치적 공서 일환으로 야당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자기당 의원을 보호해야 할 정치적 명분이 있을 경우 넷째 국민의 여론이 해당 의원에게 우호적이고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는 데 대한 국민적 동의 내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예상되는 방탄복의 성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 처한 정치적 상황이 대권후보였던 데다가 자기당의 대표이기도 한 이재명의 개인적 비리혐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방탄국회를 만든다는 것은 정치적 부담면에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첫째 총선이 불과 1년여 앞으로 다가옴으로써 국민들 특히 스윙보터인 중도층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둘째 최근 여론조사상 정당 지지도 면에서 민주당이 국힘당에게 오차범위 밖으로까지 크게 밀리고 있는 점 셋째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내용이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고 개인 비리 부분이 부각되면서 체포동의한 거부명분이 미약한 점 넷째 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리스크에 매몰되면서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곧 민주당의 사법리스크와 동일시될 우려가 큰점 이상의 네가지는 지금 민주당으로서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여실히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본질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은 이재명의 운명이 그야말로 백척한도에 섰다는 것을 누구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방송에 앞서서 김천의 시사이다 구독자 여러분의 격려와 방송 후원 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아직도 가끔 방송을 시청하기만 해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구독자가 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방송 참신하고 알찬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민주당의 당대표라는 것은 어쩌면 민주당이 들고 있는 양날의 칼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칼을 겨눌 상대가 국민의힘이 아니고 민주당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처리할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이재명을 빌 수도 민주당 자신을 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재명은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내년 4월 총선을 지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이 공천권을 지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둘째 이재명은 비명개인 서훈 이상민 이원옥 김종민 기동민 의원 등을 만나서 틀림없이 공천을 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 대신 자신의 체포동의안 을 부결시켜달라고 일대일로 만나고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셋째 비명계의 계산 셈법은 이재명의 셈법과는 상당히 다를 것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비명계는 이재명 을 믿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급할 때는 누구든 이용해 먹고 상황이 호전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명계 의원들을 모조리 공천해서 배제시키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그 점입니다. 넷째 미국에 있는 이낙연이 은밀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단지 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경치인에게는 명분이 중요합니다. 그에게는 뭐처럼 당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는 귀국하지는 않으면서 편하지 않게 비명계를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개인 리스크에 매몰되어 망가지지 않게 하라는 정치적 신호 를 보낼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섯째 이재명은 비명계까지 설득해서 자신의 방탄복을 공고히 하고 재판을 지루하게 질질 끌어서 총선을 막겠다는 생각이겠지만 비명계의 생각은 이참에 이재명은 손절하고 당을 살리는 게 옳다 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쨌거나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날짜는 2월 27일로 정해졌습니다. 이재명 운명의 날이 정해진 셈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운명의 여신은 과연 그의 손을 들어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과 이재명의 개딸들이 가장 바라는 일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친명 비명 할것 없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누가 가장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본인이라고 답을 적으신다면 그것은 너무나 뻔한 답일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사실은 의회의 사람들이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역설적이게도 체포동의안 부결을 가장 반길 사람은 국민의힘당 지도부일 것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슈는 중도층은 물론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들마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당 입장에서는 22대 총선 때까지 이재명 이슈를 끌고 갈 수만 있다면 이재명의 범죄를 민주당의 범죄와 동일시하는 선거 전략을 짤수 있게 되면서 민주당 간판을 달고 출마하는 후보들을 모조리 초토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당 지지도 면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리고 있는 것은 순전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비명계가 정신을 차리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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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당일 것입니다. 민주당의 제정신을 차리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총선까지 이재명의 이슈를 이용하기가 어렵게 된다면 민주당을 큰 스코어로 꺾는 것이 조금은 더 힘들어지고 부담스러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검수한박으로 범죄를 숨기고자 했던 민주당 온갖 비리 덩어리 온갖 정과를 먹물처럼 온몸에 뒤집어 쓴 이재명을 방탄하겠다고 똘똘 뭉쳐있는 패거리, 민주당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선거에서 이기기가 훨씬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상당수의 반발표가 나옴으로써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비읍시옷들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가끔은 지극히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인간들도 있긴 있구나 이런 의원들에게는 다음에라도 표를 몰아줘야겠구나 이런 상황을 국민의힘이 좋아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대표는 최근 서른 이원옥 전해철 기동민 김종민 조천등 비명계 의원들과 독대하면서 비명계와의 스킨십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게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박영선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국민피로감을 언급 한점 가끔 4차원과 3차원을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던 꼬민정 의원도 최근 이재명 체포동의안의 부결은 장담할 수 없다고 발언하는 등 민주당 의원들이 암암리에 플랜b를 마련 중인 것이 아닐까 하는 흔적이 여기저기 에서 읽히고 있는 상황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 잘 보이지는 않으나 분명한 움직임을 통해서 다음 몇가지 합리적인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민주당이 매몰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상당수가 이번에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이재명의 방탄국회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에도 또 계속해서 이재명 구속영장이 추가로 청구될 것이 예상되는데 그럴 때마다 방탄국회를 여는 것이 국민 보기에 도리가 아니라는 점을 민주당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이재명이 22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경우 비명계 공천학살로 이어질 것을 계산하는 의원들은 아주 많을 것이다. 비명계 의원들로서는 개딸들보다더 무서운 것이 이재명의 공천학살이다. 넷째 27일 이전까지는 최대한 이재명을 위하는 척 했다가 무기명 비밀투표에 자신을 숨길 수 있다는 안도감에 의지하여 이재명이 매달린 밧줄을 슬그머니 놔버리는 비명계 의원들은 생각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 결론입니다. 저의 예측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계속 민주당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면 오히려 우리가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재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비읍시옷짓을 하는 것을 솔직히 즐기고 싶은 마음인 분들이 비단 저뿐만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사람은 생긴대로 놀아야 하는 법 옛말에 갑자기 안하던 짓을 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민주당다워야 제맛입니다. 그러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청래 같은 자들이 깝쳐줘야 합니다. 계속해서 김의겸 같은 자들이 창의적인 헛소리를 찌꺼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헛소리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김남국 같은 자들은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의 밥이 돼줘야 그걸 보는 우리가 행복한 웃음을 웃을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씀입니다. 고민정 같은 자들은 계속해서 휠체어 타고 장애인 체험하는 쇼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고민정답지 고민정이 갑자기 정신차리면 우리가 무슨 재미로 삽니까 갑자기 체포동의안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니요. 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갑자기 정신이 되돌아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의 역설적인 표현을, 발언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날 2월 27일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